오늘 제가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지난주까지 바레임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지쳐서 쓰러졌거든요. 힘들어가지고 <웃음> 밤낮없이 계속 바레임만 하다가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. 한 8시인가 9시 때 잤어요.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새벽 2시나 그때 자는데 진짜 일찍 잤어요. 그때 아무래도 밤을 한번 샜거든요. 그래서 한 저녁 8시에 잤죠. 8시, 9시. 근데 제가 꿈을 하나 꿨거든요. 꿈을 꿨는데 아 이걸 악몽이라고 하다보 되게 생생했어 무슨 꿈이냐면은 이게 보니까 제가 전쟁 중에 뭔가 포로로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어 그리고 뭐 좀비를 뭐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명한 어, 한 명씩 이제 앞으로 가면서 손 내밀면서 이제 깨무는 거예요 앞에 좀비가 있고 근데 그렇게 뭐 아프지는 않은 정도고 특히나 어디에 물렸는지도 알아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물, 이제, 물어, 이제 물렸어요 감독관이 와가지고 다음 오래요 그래가지고 물렸죠 <웃음> 카사스레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물렸는데 한.. 한두 시간 있다가 좀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생생, 생생했던 게 하늘을 봤는데 딱 색깔 있는 그림에서 딱 색만 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색깔 구분을 못해요 다 회색이었어 색깔이 그런데 그리고 속도 되게 쓰렸어요. 속도 되게 쓰린 느낌이었고 어... 정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말짱은 했거든요. 물론 속이 계속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어. 그래서 딱 이제 다 끝나가지고 감독관이 정신이 아직도 유지되는사람손들라 보라고. 근데 저만 유일하게 손을 든 거예요. 근데 그 감독관도 나는 난 되게 놀랄 줄아는데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 가끔씩 좀비화가 진행된, 진행된 사람 중에서 그나마 좀 정신을 좀 붙잡는 사람이 몇명 있다고 보통 이렇게 정신을 붙잡는 좀비가 보통 좀비 무리에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근데 딱 손들고 거기서 꿈이 딱 깼어 내가 <웃음> 어 되게 생생했어 그래가지고 음. 아 어떤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어, 그 좀비가 됐을 때 느낌이라든가 좀비를 통솔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느낌이나 좀, 좀 그런 느낌이 들었죠 <웃음> 근데 참 희한했어 왜 좀비가 있었을까? 하리이은왜키시나 전쟁 중이었고 아하튼 되게 재밌는 재밌는 꿈이었어요 아 맞아 그꿈 얘기 계속 하자면은 그. 그 좀비 관련된 꾸, 아, 그 꿈이었잖아요. 딱 깨어나고 나서 깨어나고 깨어나, 깨어나고 깨어나 나서 그 좀비를 또또 또 다시 봤어요. 음, 내 얼굴이었어. <웃음> 헝클어진 머리하며 수염 나 있고 보니까 음, 뭐야 좀비잖아? 그걸 <웃음> 딱 화장실 딱 거울 봤는데 딱 좀비가 있더라고. 어. 아, 이 꿈은 나를 좀 정리 좀 하라는 꿈이었구나. 음 그래가지고 오늘 수염도 깎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잘랐어요. 어 투블러. <웃음> 음, 머리도 다 잘랐습니다. 다 정리하고 <웃음> 이제 사람 구실 어느정도 할수 있습니다. 이제